근데, 오랜만이야? 응. 난 사실 건대는 잘안 와가지고. 우리 오늘 어디 가요? 어, 어 어디 가보세요? 오늘 템버린즈 어. 전시를 보러 갈 거예요. 이게 뭐 살아있는 거 같다. 아, 나 이거. 얘 움직여. 어, 진짜네. 혹시 꾸기좀 말아줄 수 있어? 알얘 <웃음> <웃음> 너무 나. 귀엽다 선생님 뭐 할래? 어어나저 애벌레 애벌레 <웃음> 귀엽다 누가 저렇게 잘 그렸어? <웃음> 어머 얘 너무 예쁘다 근데 우리 <웃음> 아와 귀엽다 예쁘다 어? <웃음> 어머 너무 귀엽다 <웃음> 야 잘했다 야, 진짜벌레 같아 그치 그치 <웃음> 이렇게 <웃음> 나지? 그. 와 그, 그. 여차진 되게 예쁘다 기가 막히게 찍어볼게 이거? 아마 어, 봤어 나무형은 시향이 아닌 것 같아 우와 이 냄새 너무 좋아 아 언니 왜? 진짜 이런 향을 좋아하는구나 나포근포근한 향기 좋아하는 거야 역시 돈 쓰는 건좀 행복해 사진 찍고 우리 이따 카페에서 냄새 맡아보자. 너무 궁금해. 어. 얘 너무 귀엽다. 옆에서 찍으라고 이렇게 해놨나 <웃음> 봐. <웃음> <웃음> 저희는 전시를 다 보고 나왔고요. 이제 어디 가요? 밥 먹으러 가요.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갈 거예요. <웃음> 전시 너무 재밌었어요. 전시에 일단 그 그림 그리는 코너가 제일 재밌었고. 사실 예요 맞아. 널 <웃음> 받아 죽겠어. 사람을 놀려? 짜잔. 이거랑, 요거 이거. 이게 동생 거. 맞지 어, 마빈이. 부드럽다. 대영이 대형이 먼저. 육기랑 리조또? 육기가 <웃음> <오, 웃음> <요키가> 되게 특이한 냄새. 와, 냄새 너무 좋아, 진짜. 오징어 왜 이렇게 맛있어? 진짜 맛있다. 넌 <웃음> 픽션에 네, 왔어요. <웃음> <웃음> 레토룸이 뭐야? 고요한 공간에서 룩패션을 음, 시행하대요 한번 가보자 너무 궁금한데 차차차 어머 어머 어머 무서워 무서워 이게 뭐지? 슈퍼 말자. 슈퍼 말자나? 말자 큐브라떼. 자, 넣어볼게요. 아, 얘를 여기 넣을걸? 아, 여기다 커피를 따로. 이거 아닐까? 비코일 맛있는 건 아니겠지? 마치 아, 지금 에스프레소를 시킨 것 같은 그런 혼란스러운 말지. 와, 땀 한참 먹다 보니까 그게 시작진시 기분. 어, 저 그릭나고 진짜. 여기 띄우면은 진한. 나 이것만 마셔봤요 응. 저희는 카페도 갔다가 이제 빵 구경하러 가요. <웃음> 빵빵빵! 빵빵 구경. 무슨 빵이라고 했지? 소금빵? 소금빵 맞아. 어. 소금빵. 어머머뭐뭐 반지꼬리 네? 너무 귀여워. 반지꼬리? 아, 귀엽다. 추천해주세라 이게 뭐라고 근데? 이게? 약간 환경보호 약간 그런 느낌인 거야? 비누 거품같이 나는 거 진짜? 설거지할 때아 진짜? 소프너이래나 이거 그 유튜브에서 본적 있어 어 이건 뭐야? 너무 귀여워 이건 뭐? 소프너 들어있는 거 얘가 더퐁신퐁시네 이거 하자 이거 그거랑 <웃음> 그거랑 설거지 비누 사자 아니 우리 아까 아빠... 디저트 신뢰 신발은... 아, 아, 0년째 찍어오라고요. 갖고 저는 오늘 양말을 완전 구린 걸 신고 와가지고 여기 들어가려면 신발을 뻗어야 돼요. 저는 안 들어갔어요. <웃음> 어머, 귀여워. 나라라, 여기서... 여기서 마지막 되고라서 할인 좀 줬다. 어머, 진짜? <웃음> 어. 그래? 그거 좋은 거 맞아? 어, 좋은 거 맞아? 마지막 재고? 이기 귀여워 이거 사왔어요? 이거 얼마였어요? 쿠션아 <웃음> 예예 <웃음> 아 이거 너무.. 이거, 이거, 이거 이 기분 너무 좋지 않아? 이 낙엽 파는 기분? 좋아 아 여기 낙엽 왜 이렇게 소붙하냐 기분 좋냐? 푹신해 푹신해 쿠션 어. 한는 장난 아닌데? 이거 저반이했어요 이거 이거 예쁜 걸로 예쁜 걸로 한 개만해? 음. 놓치지 않게 조심해. 빵을 우리가 샀어. 우리가 마지막 소금빵 할기 아, 근데 사실 거기 소금빵 4 개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거 있었어. 나중에 채워놓겠지 뭐. 말하지 말고 그랬나? 가만 안돼 저기 봐이해 어. 찾았다 부마켓. <웃음> 내가 찾던 마켓. <웃음> 바로 저깁니다. 쪼. 강자원점입니다. <웃음> 어. <웃음> 야나 이게 너무 섞는다. 사랑방 캔디 같아. 사랑방 캔디 맞는 거 같은데? 캔디. <웃음> 커트롤이 너무 귀엽다. 어머 진짜. 너무 귀엽다 <웃음> 야 근데 이거 이렇게 보니까 지금 연노랑으로 보이는 것 같기도 그래. 해어 그니까 훨씬 낫다 근데 그래도 언니 치마랑 잘 어울리는데? 고맙대 <웃음> <웃음> 뭐가 고마워? <웃음> 그물 봐봐 그리고 사탕 소비기로 소비기로 소비기로 꼭 해야 돼 진짜 안 그러면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를 몰라. 이렇게 살아 살아서는 안 된다고 느꼈어 <웃음> <웃음> 귀여워, 이거 진짜 못한다근데 조심해 <웃음> 와 이거 진짜 추억의 저9다 그치? 무슨 9 먹을 거9 나? 응. 나 이거 0미끄러0 한국으로상한데 어, 맛있는데 난? 응. 언니 무슨 색 먹었어? 하얀색 차인애플인가? 음. 음. 칼로리 60칼로리 음. 음. 야 이거 약간 무설탕 같은 느낌인가봐 음. 우와 딱 그냥 바로 비는네 여기 완전 친환경 샵이어가지고 그런 포장 같은 것도 음. 거의 안 했었더라 그니까 <웃음> <웃음> 여러분 저는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거예요 오늘의 저녁 콜라. <웃음> 오늘의 저녁 마라탕. 음 오늘 낮에 먹었던 점심이 생각보다 나중에 끝 부분에 조금 느끼해가지고 그래서 좀 얼큰한 걸 먹고 싶어서 마라탕을 사왔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저도 연. 감사합니다. 저는 이렇게 축축한데도 알지는 못하지만 그냥 느낌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착하고 신실한 거 같은데? 응. 이거 신선하지 않고 <웃음> 저는 밥을 다 먹었고 설거지를 해볼 건데요. 아까 샀던 요거를 한번 써볼게요. 어, 잘보여 어, 뭔가 말랑말랑해지는 것 같긴 해. 요거는? 요거 뭐였지? 아까 무슨 설거지 빠졌어요. 설거지 빠. 설거지 빠. 설거지 빠. 설거지 빠 맞지 않아? 오. 거품 하나네 해. 그러니까 우리 집에 있는 저거보다 훨씬 낫다요. 저거 품 진짜, 진짜 너무 안 나가지고 설거지 할 때마다 나 짜증나 아니 근데 난 자취할 때스레비를 어. 오래 쓰는 게 싫더라고 어, 맞아 맞아 되게 인근 자주 막던 거 같아 다 야, 이거 나 쓰고서 그냥 엄마 저기 저 떡밭에다가 버리면 되겠다 <웃음> <웃음> 설거지 끝한명한 조명이 나르비지 <웃음> 아니 요거 진짜 잘 닦여 컵 같은 건 진짜 잘닦고 기름기 있는 거 있잖아. 그거는 두 번은 닦아야 할거아 아, 그래? 어. 나 소금빵 찍을래. 소금빵 먹어볼까요? 아까 로와이드에서 구매했던 빵을 먹어볼게요. 이건가? 이게 뭐지? 이게 소금빵인가? 어. 아. 와 귀여워. 짜잔! 나 사줄게요. 그래. 들어오긴할것 같아. 에에에 에, 에, 에. <웃음> 네. <웃음> 아, 주워 담아. 쩝. 소금빵이 여기 위에 조금 뿌려주는 그거 소금빵이라고 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안에 아니, 왜 이렇게 생겼해 오! 이게 뭐야? 짜자잔. 여기 안에 응. 뭔가 버터 같은 게 있는 것 같아, 그치? 응 맛있는데? 그래? 그래도 그렇게들 여러 개다가나 그렇죠?